뇌가 춤을 추게 하는 운동훈련법이 있어요 방금 전에 코끼리손 했잖아요? 요것은 양손 공강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걱정인 것이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정말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라는 것을 영상을 내 머릿속에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야구를 하려면 야구장을 가야 되고 축구를 하려면 축구장을 가야 되고 농구를 하려면 농구장을 가야 돼요 네, 우리의 뇌도 내가 춤을 추게 하려면 공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두 손을 불 끈지시고 앞으로 쫙 펴서 손 바깥으로 쫙 돌리고 딱지를 끼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깍지 끼기가 어르신들이 잘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안 되시면 그냥 요렇게만 잡으셔도 돼요 오른쪽 귀 쪽으로 가져가면서 3시 말씀을 하셔야죠 오른쪽으로 가져가면서 3시 왼쪽 귀로 가져가면서 아홉 시 정수리로 가져가면서 누가 12시라고 외쳤어요? 네 저기 뒤에 청 모자 쓰신 어머니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리고 턱으로 가져가면서 6시 그렇습니다 6시는 다 맞춰주셔가지고 선물을 드릴 수가 없네 12시 30분 12시 30분 하면 12시 30분 이렇게 해야죠 12시가 정수리니까 12시로 깍지 낀 손을 가져가서 12시 30분은 턱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럼 눈을 감으시고 12시 30분 네, 눈을 한번 떠보세요. 눈을 떠보시는데 제가 12시 30분 하라그랬더니 12시 30분 이러시는 분에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깍지 낀 손을 12시 30분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3시 30분 9시 30분 네, 제주도가 7시에는 전라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주도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시계 영상을 만들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왜 오른쪽으로 보니까, 오른쪽으로 보니까 5시에 해당하는 곳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주도를 시계 영상 속에 집어 넣기 위해서 잠깐만 빌려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지만 제가 빌려왔지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어디에 가 있어요? 이쪽에 가 있어요 시계 영상 속에서는 5시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충청도가 어쨌든 여기 중심축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38도를 딱 그려놓고 남과 북을 갈라놓으면 남쪽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론 충청도도 충청도도 한쪽 면에 바다가 둘러싸여 있는데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이 한가운데 쏙 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로 우리가 이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쏙 하고 집어 넣어준 거예요 4시에는 경상도가 들어가고 5시에 뭐가 들어가요? 네, 제주도가 들어가요 제주도가 들어가는데, 왜 제주도가 5시로 가야 돼요? 내 임시로 옮겼어요. 네, 임시로 옮겼어요. 왜냐면 12시 시계 속에 집어넣으려고.